나나 아, 오 맛있어요. 여기는라고 불러요, 얘 안녕하세요, 푸드박스입니다. 오늘 찾은 곳 바로 삼천포에 있는 용궁시장과 전통 수산시장을 찾아왔습니다. 정말 추운 날이고요. 지난번 서울시장 갔던 동일한 날입니다. 그래서 이쪽 전통시장 골목은 조금 한산한 거를 좀볼 수가 있었고요. 이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은 어, 그렇게 많이 특이한 것보다는 좀 평범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우와, 이야. 진짜 크다. 몇 킬로짜리예요? 9 킬로짜리. 인터넷에 서올리라 <웃음> 네. 이건 얼마씩 해요? 1kg에 3만원. 1kg에 3만원. 어우, 좋다. 유튜브 하는 가봐 네. 모델비는 안 받을게.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건 미친가 봐요. 이건 어, 숭어. 숭어. 어. 아. 네. 방어도 보여줄까? 방어. 하여, 이놈. 하 음, 우와! 오, 크다. 10kg짜리. 10kg짜리. 야. 요즘 방어는 얼마 씩해요7 35,000원. 7 35,000원. 근데 35 저렴하게 팔아요. 응, 음, 네. 알겠습니다. 우선, 이런 방어는 얼마 씩해요7 2 5 0 0 0 25,000원. 네 이제 용궁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용궁시장이 상당히 커요 어, 그래서 이거 다 구경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네, 물매기 손질 하시는 거고요 네, 반성돔 얼마씩 실요 3만원 3만 네 여러가지 패류들도 있어요 모둠은 25000원 3만원 이만원리도있요 아. 오늘 좀나났요 이런거 얼마씩 하세요만원 만원? 아, 네 목도기는 음. 맛있는거 알지? 개, 개 다리맛고 네, 이 원숭이 개좀 생소하시죠. 이제 설명 중에 설명이 잠깐 있겠습니다. 자, 원숭이 개 그... 과에 속해 있고요. 어,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원숭이처럼 팔이 긴 부분, 이 어, 앞에 있는 두 개의 다리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잡히는 곳은 이제 뭐 동해 남부, 뭐 제주도 뭐 이쪽에서 잡힌다고 하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개상어가 시장에 꽤 많이 보였어요. 이거 도토레미는 얼마씩이에요? 네? 도토레미 예. 아, 필요 삼만 원. 필요 삼만 원. 맛있어요. 여기서는 아, 뭐라고 불러요, 얘는? 통놀래미. 통놀래미. 아. 아, 여기서는 통놀래미. 통놀래미. 아, 다른 한 그거는 쏨댕이, 쏨댕이. 쏨댕이. 아, 응. 네, 수는 뱅이. 수는 뱅이. 아. 지역마다 다 이름이 달라서 뭐, 달라요. 달라요. <웃음> 우리 손님들이 와서 말하그러문에못 알아서. 허허. 네. 그 자연산 그바구니이짜만 네. 나머지는 다 양식 짜고 짜가뭐 짜고는 자연산이 짜고 양식 다 짜고 네 그리고 당일 이렇게 판매하는 그 가격표가 이렇게 붙어있는 점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표가 있으면 또 아무래도 장보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큼지막한 자연산 광어들을 꽤 많이 볼수 있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알차니까 한 지금 정도에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게 또 자연산 광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볼락 이런거 보이면 은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자연산 광어가 많죠 이 점포마다 붙어있는 이 가격표들을 보게 되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그게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에서 납품받잖아요. 그러니까 가격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. 물이 차가워서 그런지 생선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물돔은 얼마씩이요피로사나 치는 얼마씩 해요? 밀치치는 킬로는 5 0 0 0원 개로는 2만 원 아. 킬로는 2 5천원아는 2만 원. 그럼 나박 좀 좀만 가 있어. 이거어이요구르기 네. 응. 몇 마리 돼지게?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? 3만 원. 3만 원. 두 마리 돼지게까지 같이 먹을 수 같이 있어 네. 어머니 이거 달고기에요? 네 얼마씩이에요? 만 원이에요. 만 원. 이거 줄 가자면 얼마씩 이에요? 만원이에요 만원 이거 줄가자면 얼마씩 이에요? 아 가격이예요? 네네 피로에 1 5만원이에요 피로에 15만원 그게 제일 비싼거에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 통계 비싼거요 이거 만원이라그랬셨죠선도는괜찮은거예요네싱싱한거예요 음, 그런 건 아니다. 네. 예, 그런 건아이다예햄셋나고 그런 건아이다 예, 예. 네, 진짜? 네, 저 이거 사야 되 궁금해. 내야 <웃음> 가고. 네, 에 가냐고. 어, 먼데 가는데 어른 있어요. 그냥 붙여 줄래요? 이거 코레기는 이 얼마씩이에요? 아, 우리는 코카는 3만 원. 시 전해요. 끝 까지 예, 감사 합니다. 하나, 사시미사시 미로 얼마, 사시미. 씩 이에요? 이거 는 키로 에 15,000 원, 키로 에 15,000 원, 네, 저1 키로 만 주세요. 하나, 1 키로 가, 안되 려나? 1 키로 는뭔 된다. 응. 이따 끝 까지, 안 돼. 돌려 가면 돼. 그래. 아니면 이거 또, 떠리 하셔도 되는데. 또리 <웃음> 하세 네, 또리, 떠리, 또리 하세요. <웃음> 얼마 될까요, 이게 그럼? 아, 1kg 내렸다. 1kg? 네. 1kg <웃음> 내렸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제 상호 손질을 하시는데.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정말 힘도 많이 들고 요 껍질을 다 벗겨야 되기 때문에 예,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근데 할머니가 지금 막 써는 것 같지만 어, 이게 절도 있게 딱 어떤 규칙적으로 어, 써는 거볼수 있어요. 어, 아 차에 얼음 있어서 그냥 주셔도 돼요. 네. 네. 네 이렇게 해서 계산어 이제 구입을 했고요. 자, 이제 가는데 여기 시세표가 요렇게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매일의 시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밖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불고 많이 춥네요. 자, 집에 와서 요거를 이제 짰어요. 짰는데 이 원숭이게 다리가요. 정말 특이해요. 네,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상어도 구입한게 있었죠. 네, 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썩 좋아하는 생선은 아닌데 요것도 같이 아주 짧게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삼천포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